엘리베이터 문 고장으로 열려져 추락사였다면 자배법상 운행이므로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창원지법 2019 가단 111526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2009년경 교통상의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당의 약관 규정에는 보상하는 손해를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엘리베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은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해 승강기 호출 버튼을 누른 뒤 기다리던 중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1층 승강장문이 개방되자 그 안쪽으로 들어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국가수와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음주 상태와 승강장분, 장근장치, 걸쇠 및 걸림쇠의 심각한 마모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쟁점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 약관상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보험사고 이른바 비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 약관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이른바 비탑승 중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승강기가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 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보험 약관상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승강기는 당시 운행 중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운행이라 함은 교통승용구를 당해 장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교통승용구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교통승용구의 고유장치를 의미하며 위와 같은 당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이른바 운행 중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망인은 승강기 호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승강기 카도 호출 버튼에 따라 1층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사건 승강기는 승강기 카뿐만 아니라 균형추, 승강줄, 승강장문, 승강기 통로, 각층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이 모두는 이사건 승강기의 고유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당시 망인은 본래의 용법에 따라 당해 장치 즉이사건 승강기를 사용하는 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애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닌지 여부 망인이나 그 일행이 물리적인 힘으로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가사 이 사건 승강기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뛰어내리거나 승강기 통로 등을 이용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승강기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기의 1층 승강장문은 그 잠근장치가 심하게 마모되어 힘을 가하면 쉽게 열리는 상태였고 승강장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승강장문 상태에 비추어 망인 또는 그 일행이 승강장문에 가한 외력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위와 같은 승강기 자체의 하자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기타 교통수단과 충돌 내지 접촉을 이 사건 승강기 카와 충돌 내지 접촉만으로 한정할 수 없고 망인이 승강장 문이 열리면서 밑으로 떨어져 승강기 통로 밴 아래 부분에 카 완충기 등에 부딪혀 사망한 것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기타 교통수단과의 충돌 내지 접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건 보험약관상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기타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등의 교통사고라고 규정하여 그 유형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망인은 승강장 문이 열리자 승강기 카가 도착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승강기 통로 맨 아랫부분으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이는 운행중인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보험자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승강기 사고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